자,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에 운석무리들을 어떻게든 좀 물리친 다음에 도망을 쳤죠. 자, 이번엔 어디에서 시작을 한지 한번 볼게요. 일단, 키로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. 40만 키로. 일단, 머물에서 좀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, 아직까지 멀었어요. This is Adele. 자 여기가 안전한 장소라고 하데데연연전할할까 d I am g l 켜봐야 되겠죠 음, 그래요 지금 일단 주변에 있는 m 정찰해 가지고 어, 스테이션을 확장 m g 얘기를 하고 있어요 a d I am g 자 프로테우스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? 이건 좀찾아봐야될것 같아요. 자 시작해 봅시다. 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마크가 뜨는 거는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겠죠. 아 커넥션 라인으로 간 다음에 자 이거는 자주 와서 아실 거예요.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열 관리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산소관리적 이런 것도 연결 해줍니다. 자 맥스 두 개인 거 기억나시죠? 자 이렇게 놓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자 푸드 디스펜서하고 그 다음에 다이닝 테이블 만들고 뭐 이것저것 좀 삶에 관련된 거를 이젠 지우라고 하네요. 한번 해봅시다. 자 일단 음 여기서 봐야겠죠. 자두 종류가 생겼어요. 하나는 크루에 관련된 거고 나는 스몰 카테인이라고 되어있어요 자, 이게 음식에 관련된 거고 이게 어, 침대에 관련된 거네요 한번 지어볼게요 자 여기다 하나 짓고 반대쪽에다가 침대를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지어봅시다 자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수치를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자 일단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지금 풀 디스펜서 그가 본백이죠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 어, 탁자를 만들라고 돼 있는데 자, 한번 봅시다 자 디스펜서 여기 있고요 자 다이닝 테이블 있죠 자 이쪽에 하나 이쪽에 더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그 자락에다가 자 각각의 모퉁이에 이런 식으로 지어 줄게요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그 칩대를 지어줘야겠죠? 아직 건설 중이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없으니까 연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산소 연결 그리고 자 열기도 연결합시다 자 이, 이곳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? 자 이렇게 할게요 어 완성이 됐네요 자 우선은 그러면 커넥션 먼저 연결할게요 자물 먼저 이쪽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산소도 연결합시다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이쪽을 쭉 검색하시다 보면 자 디바이스 쪽에 침대가 있죠 이것도 각각의 모퉁이에 자 이렇게 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행복하죠 자 이렇게 놓고 기다립시다 근데 지금 침대를 4개가 아니라 8개를 만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, 이쪽도 좀 확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어디보자. 제가 봤을 때는 그 Emergency Life Support Device LED가 필요하겠죠? 자 이거 먼저 설치를 할게요. 여기다 설치를 합시다. 이래놓고 자 침대를 하나만 더 준비할게요. 를 이 예, 알겠죠? 쿼터를 여기다 지읍시다. 자 이렇게 놓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저 위에 있는 두 개의 그 ELD는 이미 두 곳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얘로 그 새로운 공간에다 연결을 시킬 거예요. 자 됐네요. 자 침대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여기 있죠? 자 각각의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. 그리고 자, 커넥션 라이너를 이동해서 연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이죠자 열기도 연결합시다. 끝 좋네요.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거예요. 그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게그 더킹 베이라고 있죠. 어, 정거장 정거장을 만들어 볼게요. 자 이것도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겠습니다 좀먼 데다 찍을게요 좋아요 자 이것까지 완성되면 아마 그 부상 중인 선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또 방문 중인 선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지켜볼게요 자 더킹베이 완성이 됐어요 응 받을 준비돼 있어 그래 배고프니까 내가 디스펜서까지 준비해놨으니까 어 그래 빨리 오면 될것 같아 자 만족을 시켜라 그래 만족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 일단 이쪽은 뭐 굳이 산소라든가그열기라든가 이런 거는 연결시킬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산도 5대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할게요 오나요? 네 no, 왔네요 자 도킹을 준비하십시오 자올 준비하고 있죠? 이렇게 됐어요 쭉 몰려옵니다 자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밥을 먹거나 그럴거예요자밥 먹기 시작했죠? 한명 먹었고 너도 밥 먹어 어? 빨리빨리 밥 먹어야지 그래 자 밥까지 먹어야지만 얘들이 그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그래 겸식도 하고 거기는 코로나 안걸렸잖니자 빨리빨리 확실히 그래픽이 좋아요. 짜잘한 버그만 어떻게 처리가 되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말 시키지 말고 너도 밥 먹어. 자 빨리 밥 먹으세요. 그래 그래. 그래 밥다 먹었죠? 자 이러면 됐어요. 이제 남은 미션이 있나요?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. 어, 전화 왔네요. 헨리 호가. 음? 과연 이 블루프린트 제작도가 뭘까요?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. 일단 그러면 음, 자, 매뉴팩처링을 만듭시다이이죠아이를이쪽에다만들게요 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직까지 그 하나 남았죠?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쪽에 메뉴팩처링이 완성이 되면 이쪽에 열기 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이쪽에다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놓고 자 여러가지 그 장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억나실거예요자 일단 저희가 안에서 좀 리사이클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건물을 지어야 될 겁니다. 하나는 리사이클러, 잔에서 쓸만한 제품으로 만드는 거, 그리고 워크벤치가 있죠. 자, 이두 가지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시작은 이쪽에서 제대로 된 부품을 만들어야겠죠. 자, 한번 볼게요. 일단 이거 테크홀로 눌러놓고 차근차근 할게요.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쪽에 생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. 네로밴드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일단 그렇다 치고 이게 증폭기고 모듈레이터. 이거는 부품인 것 같은데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호 하나 만들라고 돼있죠 카스케이드 모듈레이터 하나 만들었고 나머지는 부품을 조합,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얼마 안 남았죠? 좀 기다립시다 자다 됐어요 이렇게 놓고 얘도 모든 걸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앰플라이 파이어라고 되있죠 이것도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오잇. 자 증폭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로밴드 이미터라고 되어있죠 자이 아이를 세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... 자얘 말고 하나를 더 재활용 해야 될것 같아요 자, 부품이 조합을 시켜야 될것 같죠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데미지드 엔진 파트 음 파괴된 손상된 부품 파트라고 아니, 엔진 파트라고 보면 되겠죠. 오이. 자, 이게 만들어지면, 오, 바로 만들 수 있네요. 세개 만듭시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 게임은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쵸?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. Finally! I can't believe it works! 자 원격 송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부품인 것 같아요. 그쵸? 자 한번 해봅시다.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고 자 이번엔 뭘 만들어야 될까요? 어디보자 웰드트랜스버시버 음 모듈이라고 되있죠 모듈은 뭐 아시겠죠? 자 이렇게 파츠를 만들어야 됩니다. 어디다 만드는게 좋을까요?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쪽 라인에다 지어보자. 끝! 자이 아이가 수신 증폭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누구랑 통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자 완성이 됐죠. 상황을 지켜봅시다 자 아직 신호가 명확하지 않아요 좀튠좀 좀 해주세요 어 기다려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음 작업이 될것 같은데 지금 좀 충돌 문제가 있어서 어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그래야 좀 잘해봐요. 자 됐대요. 어 이제 수신호가 안정적이니까 어 이제 전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시도해봅시다. 프로테우스 여기는 헤라스클리드 일단 코드명을 이야기했고 자 이게 들린다면 우리한테 좀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일단 된지 안 된지 한번 확인해봅시다. 이거 새로 보는 마크죠 에라클리트 들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이거 수신호가 그닥 좋진 않은데 어 일단은 제대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, 이거 너맞니자 프랭크라고 하죠 아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음. 자 2주 동안 연결이 안되는데 괜찮으십니까? 야 우리 수신호 잃을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대답을 해주는 게 어때? 글쎄 우리 지금 멍대 같진 않아 보이는데 너네 수신호가 좀 이상한 것 같애라고 얘기했죠? 그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없으니까 퍼넬 그러면 지금 서로 위치를 확인 중인 것 같죠? 자 탈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. 자 빨리 믿고 우리를 구해주세요.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요. 자 준비됐대요. 그래 빨리 오시고 수신 종료하겠습니다. 자, 저게 워 머리였죠? 자, 머리 속에서 오. 거대 함선이 도착했어. 요 멋진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일단 챕터 2가 해금이 된지 안된지 이건 확인해 보고 만약에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면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 보세요. 에피소드 2가 해금이 됐죠?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